자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때는 저 빨간 원 3D 커서 위치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젓가락을 한 이쯤에 만들 것이므로 저 3D 커서를 이쪽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그 위치에 커서가 옮겨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젓가락을 만들기 전에 그 젓가락을 올려둘 그릇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h 시프트에 눌러서 이번엔 서클을 만들어 줍니다 자, 바로 왼쪽 아래에서 버텍스를 12개 정도로 바꿔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디트 모드 들어와서 이제 서클은 면이 없는 그냥 라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버텍스로 바꾼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다시 면을 뽑아 주겠습니다. 똑같이 단축키이고요. 밑에 루프를 잡아서 이제 면을 만들어줄 건데 면을 만든 단축키는 F입니다. 자그 다음에 솔리디파이로 똑같이 두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한 0.02 정도 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02로 줘보겠습니다. 좀 많이 얇은 것 같아서 마이너스 0.03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무젓가락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s 프트 f 으로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은 좀 줄여줍니다. Y쪽으로 줄이고 또 Z쪽으로 도 줄이고. 다음에 이제 저 중심점을 그릇에 옮겨 가지고 끝부분을 좀 늘려줍니다 그 다음 반대쪽 끝부분을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 줄여 주면 어느정도 젓가락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와서 이 나무 젓가락을 중심점을 젓다 줬으니까 로테이션하면 이런식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링크된 오브젝트를 하나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중앙 정도에 맞춰 주고요. 네,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스케일을 좀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격도 좀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컵은 이 위치에다 만들 것인데 똑같이 거서를 Shift 클릭해서 옮겨 주시고요. 다음 큐브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다음 에디터 모드로 들어와서 Z쪽으로 1을 올린 다음에 바닥을 중심으로 해주고요. 다음 맨 윗면을 선택해서 조금 올려줍니다. 이 가운데를 컵처럼 뚫어 줄 건데, 그 뚫기 위해서 I를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를 당기면 면이 하나 더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면을 나눠준 후에 E키를 눌러서 Extrude로 이렇게 더 넣어줍니다. Extrude는 당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넣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락교를둘 그릇을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Alt-D 를 눌러서 링크 복사해 주시고요. 다음 락교도 선택해서 Alt-D 를 눌러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좀 내려 주시고요. 자 저는 락교를 3개 정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좀떠 있는 것 같아서 Z쪽으로 좀 내려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델링은 완료했습니다.